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장각의 여행의 마지막 편 황룡동굴의 거대석순1 9페타짜리와 보험금 1 7 0억이 우리 돈으로 들었대요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황룡동굴의 마지막 편 유람선 관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룡동굴의 무슨 유람선이냐고? 뜬그름이냐고? 그 한번 보시죠 환경동굴에서 살아나왔어 그 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밤 지금부터 배를 타고 갑니다 이것이 사실 유람선은 아니고 1 2인성보터의요 보트 이 보트를 타고 가는데 여기가 강이 아닙니다 바로 동굴 속이에요 동굴 안에 한 2km 정도가 이렇게 뱃길이 나와있어 다 대단하죠 동굴 속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종류석과 석순을 볼수 있도록 네, 장사 속이 잘돼 있어요 하여튼 장사는 잘해 먹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쭉 조명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로 배가 지나가면서 종류석과 석순들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도 하나의 테마 관광이에요. 쭉 걸어서 보는 것과 이렇게 배를 타고 보는 것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선택을 해서 별도로 하냐, 그렇지는 않고, 어, 가면은 환경동굴 입장에서 이렇게 한 가지로 쭉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람하고 거대하고 크고, 석순들 쭉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에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동굴들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중국 장가계 여행을 왔으니까 장가계 황룡동굴에 석순이 있는 이거 배를 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배를 타야 만이 배를 타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배를 타면서 관광을 할수 있는 아주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조명들이 파랗고 빨갛고 무지의 색깔이 쭉 들어가 있죠 형행색색저 조명이 없으면 사실 깜깜하니까 아무도 것안 보여요 그냥 먹통일 건데 조명이 비치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남을 해놓으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찌하여건 간에 이렇게 우리는 짜여진 테마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국당과에 여행을 갔다가 계획을 하고 계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사전에 한번 답사했다 이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같습니 다시 가셔가지고 아 그때 영상 봤던거 오늘 확인했다 안하던 그런 마음도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황룡동굴의 유람선 황강 모터강강 시리성모터강다 이렇게 한 10분정도를 갔다가 모터여행을 합니다 가면은 원래 안내원이 쭉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뭔 소리인지 하루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저 석순들 종류 석들을 그냥 보시면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조명 색깔은 여러가지 가나왔어요 연구를 많이 했어, 연구를 많이 했어. 돈 벌어 먹으려고. 유람승강강은 바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바위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갱관이 뛰어난 그런 것에 유람선 관광이 있는데 이 동굴 속에 이렇게 유람선 포트 관광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음, 세상에 세계에 많이 있지 않을 그런 관광 코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트관광을 하면서 돈을 벌어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아직 자본주의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사회주의 사이에서도 돈 맛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돈벌이 관광 테마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장각의 황경동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트를 타고 유람을 하면서 관광을 습니다그 중에 저도 한 사람으로 환희했습니다. 이렇게 보트 관광하는 것은 직접 하지 않으면 은 촬영도 쉽지가 않아요. 보면서 쭉 촬영을 해야 되니까 사실 제가 카메라맨도 아닌데 이런 영상을 담아서 이쪽 장가기의 황경동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멋있기는 멋있어요. 제가 봐도. 저 구름다리처럼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이요 걸어서 지나가서 저쪽에 용유석하고 석순 이런 것들을 보는 길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길인데 그 밑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직 개발된 거는 전체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 아직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동굴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트를 타고 가고 있는 곳은 2층이라고 합니다. 이 동굴이 10층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은 2층. 나머지 1층이나 지하 1층, 뭐 3층, 4층은 아마 도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각각 코스인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룡동굴의 유람성폭광꽃토여행 정말 특이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꽃토여행을 끝내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